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일시적으로 하여도 이륜차 부담보호 특약에 적용되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인천지법 2007가단 120974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을 제235 중에 일례지 3회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약관에는 보통 약관의 내용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상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망인이 위가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와 같은 약관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라는 조건은 위부담보특별약관의 가입 조건일 뿐이고 위 부담보 특별 약관에 가입한 경우라면 이륜 자동차의 운전이 이례적이든 계속적이든 관계없이 이륜 자동차의 운전 내지 탑승으로 인한 사고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 부담보 특별 약관의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및 배우자 담보 생활자금 2, 생활자금 3의 가입한 경우 적용이라는 문구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이라는 문구 바로 아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각 약관의 내용, 그 문구의 기재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 및 배우자 담보에 가입한 경우 적용이라는 문구의 의미는 위 피보험자 및 배우자 담보에 가입한 경우라면 그 배우자에게도 역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부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제2보험 계약 당시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주기적으로 사용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데다가 망인이 위부담보특별약관이 가입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지적 판례지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